부업이 신사상장. <웃음> 이어서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 선정되신 누군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오늘 소문의 대상도 한번 받았어요 물론 진짜로 는못 받았어요 올해 네 번째로 자연소부탁드니다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반면에 또 어깨를 병행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이때 욕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받은 상의 가치가 가벼워지지 않게 부끄러워지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에서 이더 열심히 국민의힘을 받들면서 교정을 통해 해나갈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상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이에요. <웃음> 받은 상주의 제일 큰 상은 뭐였어요? 백공 신사상 대상. 아, 그때 아, 좀 놀랐죠? 그때 보도도 많이 나왔었어요. 음... 전에는 대상들을 주로 누구한테 줬냐면, 박근혜, 음... 유승민, 뭐 약간, 하여 그런 분들이 많이 받으셨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상 받으면서, 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도 나왔었죠. 이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